분께서는 이번 역에서 갈아타시기. 의심 모짜렐라. 이쁘다. 음! 엄청 부드러워. 음! 음! 오, 예쁘 음! 도맛있 이게 더부드럽던아 응, 음, 안심이. 엄 아. 맛있어. 음. 또 이거 때니까 똑같은 아 여기가 포토존이야. 아니면 이것도 맞 대박, 초코 먹어딱이 먹어. 초코 먹을 초코 먹을 때, 초코 먹을 때, 초코 먹을 초코 먹을 때, 초코 먹을 아 그래 그래 그 그래. 어, <웃음> 아이씨이 너무 가까운가아이스 페나. 근데 그래서 플랫 화이트 많이 먹었잖아네 많이 먹어. 었아 진짜 많이 먹. 그래서 맨날 한우 보면 플랫 근데 한국은 플랫 화이트 아이스를 하잖아. 아이스를 하고 안 되는 커피잖아, 이거. 음, 아이스가 없잖아 그래. 근데 어. 자꾸 아이스 무슨 뭐 이렇게. 음, 근데 플랫 화이트가 뭔데요? 그 스팀 우유로 한 라떼. 추아 떨어 가는 거 아니야, 이거. 뭐 맛있어? 음. 이게 뭐지라 이름? 레드벨벳 레드벨벳 레드벨. 예쁘지 않니? 찍는 거도이 <놀벨> 그렇게 해야 찍힌다 이게 음, 음 맛있지 맞아 맞아 맞아 아침에 그분으로 여기는 와플 나가거든 이 <놀벨> 뭐 먹으면 안돼 이거 식품 맛있는데? 맞지? 스 많이 안 달아 맞지? 보 <웃음> 맞아, 나. 까지 <웃음> 주세요 난 저거 하나만 사볼래 브라우니도 맛있겠다 아니야, 아니야, 타르트만 달래이 케이크 <목소리도> 와. 뭐예요? 이거 너무 귀엽다. 이거 숟가락도. 이거 너무 유튜브에 방송. 이거 이뭐야지 그거 얼마야아 이거. 생일 없나? 요 아 이거 귀여운데 아 이거 지금 요 진짜 귀여워 아티그시요귀빵맨나빵빵미쳤네 여기다 뭘다만 먹어야 되는 거야 <웃음> 빵 같은 거 <웃음> 아 이거 너무 아니, 진짜 귀엽다 이스타일이다아이 정도는 아니고 <웃음> 얘가 더가까 <웃음>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귀여워. 호빵맨 야 이거 어때? 너무 귀엽지 않니? 이어 저금통? <웃음> 얘 완전 귀엽다 호빵맨 아 이게 더 좋은데? 응, 얘 너무 대머리 같다, 호빵맨. 응. 이 어, 너무 귀엽다 음. 와, 너무 귀엽다 잘 어울릴 것 이거 같은데? 예쁘지 않아? 어 걔는 진짜 손이 훨씬 밝아보여요. 완전 백은이어가지고 걔는 막 이렇게 벗겨지거나 그러지 않죠? 색깔 변하거나 네, 그냥 맨날 끼고 생활하시면 돼요. 음. 뭔가 언니 옷 스타일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음. 조금 예한번 음. 주세요. 네. 여게요 네, 잔돈 챙겨드릴게요. 네. 음. <목소리도> 나오는데 비교는 비교는. 네, 야, 인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내 빵. 뭔가 되게 오랜만에 어떻게 있을 <웃음> 한 거. 이 언니 호텔 갔다 거 맞죠? <웃음> 오, 이쁘다. 다시, 야, 지 방향으로. 지금. 네개다 들고 찍어야지. 그럼. 아, 지금이야! <웃음> 자, 나눠가지고 아. 괜찮아 근데? 응 오늘 음. 음, 오랜만에 홍대 가니까 좋더라 추억이 <웃음> 아주 호옹 초원 같은 거 있지? 이거? 응. 음 매콤해. 뭔가 뭐? 같은. 맛있는데 색다른 맛이야.